12시 갑니다. 저를 위해서 여기 벽에 붙여주셨어요. 한번 딱 보여주시죠. 이렇게 너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승식입니다. 여기는 제가 키우는 수빈이고요. 키우다니면서 저희가 어디 갔죠? 지금 최초 공개는 엠카운트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엠카 첫방에 이렇게 왔는데요. 어, 이렇게 빠르게 컴백을 해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왜 네. 지금 세팅을 하러왔안돼 있죠? 아 이제 세팅을 하러 가야 됩니다. 저희가. 승우 형의 첫방 네 놀러 왔습니다. 내일 또 소리바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일 소리바다가 있는데 이제 승우 형이 오늘 잠을 못잘것 같아서 혼자만 밤새고 오면은 서럽잖아요, 서럽잖아요. 서러워요 네, 그래서 같이 같 이렇게 이 밤을 새러로 왔습니다 네 무대는 여러 번 쳐봤지만 혼자서 이렇게 맞아요. 솔로곡으로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뭐 어려움도 있을 거고 네. 힘듦도 있고 그다음에 긴장도 많이 될 테니까 맞죠. 저희가 옆에서 뭐 틀려도 괜찮아 그러려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승호 형이 건강하게 이번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들 화이팅 한번 외쳐봅시다 네, 네 승우 형 파이팅! 아, 네, 다시. 세크리 파이팅! 파이팅! 아, 이거구나. 파이팅. 파이 파이팅. 파이팅. 이팅 파이팅. 파이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 <웃음> 짜증나요. 등이 다 뚫려있다면서요? 나 어. 몰랐어요. 가르쳐주셨어, PD님들이. 런리로 돌아다녔어? 등 대박이에요, 이러면서. 저의 Sacrifice 어, 첫 어, 음방 녹화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또 엠카에서 제가 컴백하게 되었는데 역시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굉장히 어, 테이크를 많이 찍었어요.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상이 또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옷도 메이크업이랑 헤어 너무 잘 됐어요. 아 그리고 또 옷이 아 너무 멋있어요. 중간에 원래 레드였거든요. 근데 바뀌었단 말이에요. 블랙으로. 아 역시. 아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도 이거 놀이였잖아요. 이걸 배운 벤트라고 하죠. 네 다들 그러던데. 아무튼 제가 첫방 예쁘게 봐주시고 어,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방송 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막방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답장일 때 만나요. 안녕, 이게뭔지 알아요? <웃음> 이거 제가 브이앱에서 만든 비즈? 음, 음, 비즈, 비즈 반지입니다. 승식이한테 다 줬거든요. 만들어서. 나중에 소리받아서 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 끼고 있다 그러면 갑장기 스럽고 짧은 버전으로 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셨겠죠데 목적고 있 목덜리라고 분 열심히 준비하요 오랜만에 약간 청량한 수고에 벨나도나도고민고민 비하. 뜸. 빵. 빵. 선불캡터. 챕터 캡터. 선 e 캡터발 이적전이었어. 내 비영. 내 비영. 답장이 리허설. 코가 작구나. <웃음>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아. 본방대는 꼭 열심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랑드랑중 가리키는 사람들 버렁 브렁중 끌어먹는 이렇게 제가 첫방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재밌게 이렇게 봐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산호 이른 새벽부터 어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첫 무대를 꾸미려고 많이 고생해주셨고 그리고 또 저의 또 수록곡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어 너무너무 어저 또한 만족스럽고요. 앞으로도 제가 또 활동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네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이번 활동 끝까지 함께해요 안녕 Hi. Hi. Uh. 괜찮아 래 이렇게 하루 잡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음악 중심 s a c r i f 첫방 라이브 <웃음> 이틀 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네요 네, 어제는 <웃음> 푹 쉬었고 <웃음> 체력 보충도 하고 <웃음> <재밌었어요>. 맞아요 <웃음> 그래서 너무 감동스. 그래서 이거 했어요. 도시락근. 네. 도시락근. <웃음> 장난 아니죠. <웃음> 도시락근. 그렇죠 아, 역시. 혜영쌤이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로 도시락근이 숨어 있어요. 맞아요. 오늘 의상이랑 또 이렇게 딱잘 맞아가지고 마지막 주차장에서 단체 이제 군무신 할때 입었던 옷이에요. 스와이크 넘치는 의상. 그렇죠. 뭔가 미비때 생각나고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또 그러니까 오늘 댄서분들 의상도 화려해요. 너 비셔츠가. 그래서 좀더 뭔가 크루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요? 리허설 잘 하고 오겠습니다. 아 긴장, 긴장, 되네. 화이팅! 내가, 내가 고기를 너무 세게 하니까 이게 뭐, 못 버텨. 빠져 서 그래서 걱정이야. 신경 쓰는데. 고기를 살짝 써야겠어. 붕, 붕, 붕 이런 거할 때. 얘가, 얘가 나보다 더 신났어. 안녕. 하세요 네.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라이브였는데 어 역시 멤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숨 <웃음> 넘어갈 뻔했어요. 또 노래도 높아가지또 춤도 제가 없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도 이렇게 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요. 오늘도 감사해요. 안녕. 내일 봐, 내일 봐. 좋아해 주실까? 모든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 기대. 도시락 1탄 2요. 도시락 머리 2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그 뒤에서 뒤돌아서.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첫 번째 주 인기가요 현장입니다. 지금 새벽 3시고요. 40분 자고 나왔어요. <웃음> 1시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또 멋있게 준비를 했답니다. 오늘도 또 머리가 색다를 거예요. 이것도 어제 서포트 받은 도시락끈입니다. 네, 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의 <웃음> 솔로 활동.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아이디어 주시니까 또 제가 색다른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고 좋네요. 네,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보자고요. 이제 사전 녹화 현장으로 가시죠. 애디야 좋겠는데? 우리 무리가 너무 많아. 신발 끼요. 힘리고화를어 응. 아까 엔진이 있었어요. 안녕니많아졌습니다 아, 아, 오늘 또. 아, 어떡해, 새벽 1시부터. 이렇게 끝났는데 역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인기가요 너무 감사하고 또 분위기도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세크리 파이팅도 같이 외쳐주시고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 오늘 생방에서 확인하시죠 오늘 진짜 멋있고 거예요. 멋있을니당사이 거예요. 아, 찍고 그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생방 하러 왔고 아까 팬 여러분들이 주신 도시락도 맛있게 먹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그거 했어요, 인터뷰리라서 아까 살짝 봤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시간이 너무 빠르고요. 진짜 한 이번 주는 하루가 다 연결돼 있었거든요. <웃음> 정말 하루가 다 연결돼 있듯이 새벽에 잠깐 자따 나가고 또이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람차고 꽉꽉 채운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남겼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해서 활동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음. 오늘 이렇게 또 인기가요! 1주차 방송이 끝났습니다. 엠카 그리고 음악중심 인기가요까지 다음 주에는 어 음악방송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께 좀더 많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리니까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어 재밌게 저랑 좋은 추억 남겼으면 좋겠고 어 역시나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행복하게 무대에서 이렇게 헐헐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세크리 파이팅! 2주 차때봐요